안녕하십니까, 홀트입니다. 어, 너가 신입이야? 네, 맞습니다, 선배님. 저... 뭐,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. 네, 감사합니다. 저, 그... 어, 뭐 말할 거 있어? 동경합니다, 선배님. 예전부터 동경해왔습니다. 크크크크크크크 <웃음> 귀엽네. 그 사진 한번 찍어도 됩니까? 크크크크크 <웃음> 당연하지. 곧너 선배들 올 거야. 어어 얘야 어. 신입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너 나랑 비슷한 포지션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와 뭐, 우리 둘이면 전기세 끝장나겠다 <웃음> 아닙니다 제가 좀더 전등 아끼겠습니다 눈내릴까라열중시여 <웃음>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뻗쳐 너가 모르는 게 잘못된 거야. 죄송합니다. 야, 비우팩사 뭐해? 어? 크크크의 시오섹스 어? 꼰대야. 기강 좀 잡아줘야지. 뭔 기강이야.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면 제프 아저씨 겁나 화나. 에헤, 사실 후임을 처음 받아봐. 히, 크크크크야, 일어나. 바로 일나가야 해네 알겠습니다 군대쇼우쌍요 어? 방금 뭐라고 했어? 다녀오겠습니다 <웃음> BAH <laughs> a